파종 시기는 넣더라도 어, 땅 수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촉을 이렇게 정화 네. 부분을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촉이 난 다음에 뿌리가 지금 살짝살짝 살짝 전부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죠? 어. 요거는 좀 길게 나왔고 그죠? 네. 보통 이렇게 감자를 심어 놓으면 감자농사를 짓고 계신 농가분들도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잘볼 수가 없을 겁니다 어, 그, 그 시감자가 지금 뒤에 있는거죠? 네 시감자 가 지금 시감자에서 양분을 어... 올려가지고 지금 줄기가 얼마큼 큰거죠? 아라리 달려있네 아라리 이야... <웃음>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제 뭐 돌고리 안 보일 정도로 커고 거졌습니다 지금. 네. 나무이 들면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더라도 이 비닐 속 안에 물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해가지고 쌍 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굴려주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중간에가 이렇게 홈이 온폭 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기질을 해주면 평평한 데서 중간에가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줬었을 때 물들이 찢어진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어... 네, 그러면, 어, 이 비닐한 두둑 안에 수분 공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 한쪽편 반반 잘리게 돼 있죠. 요렇게. 어... 당기면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그냥 쫙 찢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당겨내면 양쪽에서 남자든 여자든 비닐 걷는 작업을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도 저장되겠네요? 엄청 저작되죠 어... 10명이서 벗겨야 될거 5명이서도 충분하게 다 벗길 수 있습니다 파종 시기는 넣더라도땅 어, 수분을 맞춰주고 그 다음 이제 에 감자촉을 이렇게 정화 부분을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촉이 난 다음에 뿌리가 지금 살짝살짝 전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건 어... 좀 길게 나왔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속에 들어가면 수분만 맞으면 바로 뿌리 자체가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도 SM 팜이 들어갔나요? 저는 전작물 다뭐 묘목부터 조경수까지다 SM 팜으로 사용을 해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 들어갔나요, SM 이어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상당한 그 모래기가 엄청 많은 데거든요. 네. 그러면 200 평에 한 다섯 포 정도? 한 6개월 가나요? 아니요, 감자가 이게 지금 한 110일에서 120일 만작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뭐한 4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음. 뭐추비도 해야 되나요? 세력이 약할 때 이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슈퍼 추비이 음. 위에다가 한번 살짝 주죠. 언제 줍니까? 어한4월 중순 정도 음. 4월 중순에서 4월 말경에 한번 이제 출현을 하고 한 20cm, 30cm, 30cm 정도 크고 나면 그때 한번 또 슈퍼 추비를 살짝 줍니다. 아 작년에는 투명 비규였는데왜 검정 비규로 바꾸셨어요? 어 작년에는 이제 가쪽 풀 안나기 위해서 가쪽만 검정색을 하고 중간에는 어 이렇게 투명 비닐을 했었었는데 요즘 날씨가 이제 지구 온난화 온난화 때문에 그 감자 수확처리 이제 되면은 너무 고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늘이든 양파든 감자든 한낮 기온이 뭐 25도에서 7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성장을 멈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올라오는 세력은, 이제, 그, 검정 비닐이 조금 늦지만, 나중에 수확철 됐었을 때, 감자가 한참 굵어질 때, 그때, 고온 피해를, 어,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검정색 비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아, 기분 뜻이 있네. 예, 네, 요즘은 이제, 그, 작년, 2년 전에는, 이제, 감자 수확철에 비가 한번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한낮 기온이 30, 뭐, 2, 3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감자 농사 다 지어놨었는데, 비닐 안에서 감자가, 너무 고온 때문에 다 익어버려 썩어버렸거든요. 아...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검정 비닐로 이제 아, 농사 3월달에 저희가 심어 심으려고 했던 거 잘라 잘라놓은 감자죠? 네. 거기 정화 부분. 어. 밑에 여기가 감자 밑 부분이고 여기가 감자 위에 정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감자를 심어놓으면 감자 농사를 짓고 계신 농가분들도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잘볼 수가 없을 겁니다. 어, 그, 그 시감자가 시감자 지금 뒤에 있는. 네, 시감자가 지금, 시감자에서 양분을, 어, 올려가지고 지금 줄기가 막만큼큰 거죠. 어, 네. 그리고 네. 옆에서 그, 새순이 나오는 거구나 네, 순이 나오고, 이렇게 덩이 줄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쭉 감자가 여기에서 달리는 거죠. 아라리 달려있네, 아라리. 이야. <웃음>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 네, 지금 요거는, 어, 밖에서 이렇게 모종을 해놨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못하는 건데 지금 아마 여기일 것 같은 경우는 계란 크기 정도까지 지금 감자가 컸을 겁니다. 아, 지금 여기 조금 하지만 여기는 더커 있다. 큰 감자가 있고 네. 밑에 나중에 달린 감자들은 조금만 하자. 네, 이런 감자들은 상품성이 안 되겠죠. 상품이 네. 안 나오겠죠. 상품성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음. 이 정도가 상품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날뜨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 역병. 감자 역병이랑 그 다음 진딧물 방제를 필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음. 뭐 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쳤다 그러면 치료가 잘 안됩니다 역병은 그 병이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역병약이랑 그 다음 진딧물약 방제를 잘 하셔서 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순위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음. 이제 입과 줄기에 있는 양분들이 뿌리로 갈수 있게끔 위에 있는 양분들을 눌러줘서 이제 비대가 될수 있게끔 이제 꽃이 활짝 폈다가 지금 이제 꽃이 지고 있거든요. 어. 네, 지금부터는 물과 그 다음에 그 위로 크지 않게끔 이제 감자를 억제를 좀 시켜줘야지만이 이제 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손톱만, 손톱만 하네, 거 네, 줄기 자체가 이제 지금 어, 여기서 지금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키가 자꾸 위로 큽니다. 더 어. 지금부터는 이제 칼슘 규산, 이렇게, 그, 눌러줘서 성장을 위로 못하게끔, 이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게 되면은, 이, 입도 두꺼워지면서, 이 몸통 줄기가 더 굵어지겠죠. 특히, 이 감자가 날이 뜨거울 때 호흡작용을 못하고 광합성을 잘 못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규산을 살펴 해주면, 어, 이제,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이동을 잘 시켜주고, 이렇게, 대사활동을 잘할수 있게 또 해줍니다 아, 그럼 기사는 네. 어떤 방식으로 쳐야 됩니까? 이제 1리터 병에 담겨져 있는 것을 1000배 희석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세력이 이렇게 좋으면 한 500백으로 1000리터에 한 2병 정도 1리터를 사용하셔서 한 번씩 쳐주시게 되면 은 위로 웃자라지 않고 줄기가 굵어지고 입도 두꺼워지는 방법이 되거든요 음 Here we go